어른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화~ <웃음> 일단 이번 영상은 맥주와 함께하는 저의 취업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잔드, 잔드 <소. 웃음> 아 보리차 맛이 나고 좋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진짜 오래전부터 기획해온 영상인데 좀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이 영상을 찍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긴장도 풀겸 맥주 한입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한 입만 더 할게요 취준생분들하고 저처럼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퇴사생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소소한 제 일상들을 공유했었어요.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맨날 제 퇴사설 풀겠다, 취업 얘기 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한테는 조금 부끄러워 가지고 항상 고민만 하다가 이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공채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제가 퇴사하고 가장 최근에 공채를 경험한 게 2018년도 하반기에요. 그때 저의 서류 합격률은 15%였습니다. 와... 아닐까?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로 서류를 합격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퍼센테이지인지 낮은 퍼센테이지인지는 잘 몰라요. 저는 25개 지원해서 4개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서류만요. <웃음> 제가 합격했던 회사들을 공유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계열사랑 이제 아주 정확한 직문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서류 통과해준 고마운 기업 첫 번째, 삼성그룹입니다 어, 경영지원 파트에 지원을 했고 g s 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웃음> 보통 인적성은 하위 30%를 거른다는 말이 있죠. 근데 g 사은 상위 30%를 뽑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g 사은 성수에 있는 학교에 가서 봤었고 시험장에 가면은 그 기업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댄디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 캐주얼룩을 입었는데도 되게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업무차 미팅 갔을때나아 그냥 똑같은 직장인이구나 싶었는데 사실 저도 현직자였는데도 신준생이 직장인을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두 번째는 CJ그룹의 비투비 영업 붙었습니다 진짜 CJ그룹은 아시다시피 문과생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문과생들을 좀 많이 뽑고 민적성 시험장에서 여자분을 가장 많이 본 시험장이 CJ그룹이었습니다. 끝나고 나가면서 고생하셨다고 토마토 주스를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감동이었어요. 또세 번째는 신한금융그룹의 마케팅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서류 통과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전형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서 서류에서 여타 다른 금융기업들처럼 조금 더 많이 뽑고 필기에서 변별력을 뒀던 것 같아요. 인적성이 있었고 논술이 있었습니다. 시험 과목이 많은 만큼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 5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머리가 막안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저는. 네 번째로는 현대중공업 그룹사에 이제 기획 파트에 넣어서 거기는 면접을 갔었는데 면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면접에서 했던 저의 발언들이 조금 너무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면접이었어요. 그 면접 질문도 어려웠습니다. 논리정연하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지만 면접기가 아주 짱짱맨이었습니다. <웃음> 덕분에 소고기 잘 먹었습니다. <웃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류와 인적성에서 열심히 탈락을 해서 <웃음> 저도 취준생이 다시 되었어요. 취업 시장도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취업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역시나 <웃음>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놔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시즌이었어요 저의 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적성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서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성을 공부하라고 하면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무의미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된 진짜 많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말 이 말을 절실하게 체감한 시즌이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민망하고 많이 망설였던 스펙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콘텐츠를 찍는 사람으로서 이 스펙을 공개하는 이유는 아 저런 사람도 서류에 합격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일을 했었구나라고 좀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웃음>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스펙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학과 학점, 빠밤 대학과 학점이 사실 메리트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글어불문학과를 전공했고 그리고 행정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취업하는데 진짜 진짜 노답인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직무가 좀 많이 한정적이에요 그런 점은 많이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웃음> 두 번째는 어학 능력. 토익은 900점 이상이고요. 이제 900점 한 중반대예요. o p 은 IH. 그리고 델프라고 프랑스어 시험이에요. B1을 갖고 있어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입사 지원할 때는 2년 이내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어 자격증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붙었던 4개의 기업들 중에서 삼성 빼고는 다 기입을 하지 않았어요. 또세 번째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을 갖고 있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아, 한국사 능력시험 원래 봤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 잘 배웠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경험 모 대기업의 그룹사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사회공헌 업무를 했습니다 주로 해외 사회공헌 업무를 했었고 저연차에 해외 출장을 갈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어, 오지로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웃음> 가장 좋았던 거는 같이 교육받은 그룹사 동기들이 있다는 점이거 진짜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 사회에서 만나도 내가 이 정도로까지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낼 수 있구나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사회 경험은 대학교 때 어, 싱가포르에서 두달동안 인턴을 했어요 저는 당시에 마케팅팀에서 인턴을 했었고 정말 일도 일대로 많이 했었고 놀았다. <웃음> 정말 재밌게 너무 기억이 많아요. 그 인턴을 할 때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한국에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제가 벨기에 가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 친구들도 사회에서 만났지만 만나면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정말 끊임없이 추억 소환. 진짜 제가 또 흑역 흑없었을... 사어저 음, 스스로한테도 진짜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취업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정말 인생의 단 하나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취업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 또 이길만이 정답도 아니고 운이 더 크게 작용하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 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자 이렇게 제가 정말 좀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이 콘텐츠를 찍어야 되나? 라고 많이 망설였지만 이렇게 찍고 나니까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자소서 시즌이 오고 있죠. 앞으로 밤샐 일도 많아질 거고 많이 바빠지실 텐데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올해에는 꼭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브이로그를 통해서 제 취업 준비하는 일상 그리고 저는 진짜 만년 다이어터거든요. <웃음> 다이어트하는 일상 이렇게 제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우리 양양이 저희 집 강아지 많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